i 리 i yang 기본 것도 싫어. 이거 14cm씩 잘라야 돼. <웃음> 조심해서 요토 모래 이어서 요토 방이라고 알아주는 방순이잖아요. 최근에 빠져있는 방이. <웃음> 아리나다, <나> 봐봐. <웃음> 상어야. 우리 애들이 이거 룰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. <웃음> 템 뭐야? 여 솔직히 알왜이 웃어봐 아 거야 나 이거 o k I'm s <laughs> 저도. 수고 <웃음>